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 올 데이 네어 저기 레인의 ing 저확실해요네 고치기 찬스. Okay. 오, 안고쳤네 네. 그냥 r a i n 의 ing 붙죠. 그냥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그다음에